안녕하세요 여러분 샤크레이드 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 오란다 치어들의 영상을 담아봤어요 55일차 때와 비교해보면 크기와 색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달라지진 않았지만 크기와 색이 멀리서도 조금 보일 정도니까 그래도 많이 크긴 컸나보다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선별해준 열마의 치어들은 아직까지 탈락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약 먹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시간 맞춰서 불 켜주고 밥 주고 그것만 겨우겨우 했었답니다. 응가 치워주는 것과 환수를 계속 못해주고 물보충만 해주면서 환수를 계속 밀려서 해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어항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란다 성어들도 꼬리가 찢어지고 조금씩 녹고 하루 이틀 사이에 상태가 안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역시 물생활은 게을러서도 안되고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걸 또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다 말고 치어들의 꼬리끝이 살짝 하얗게 상하는 것 같아서 응가도 치워주고 환수도 해주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어요 환수해진 기념으로 싱킹카니발 두알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서러워 먹겠다고 난리가 났네요 <웃음> 축구공 드리블 하듯 쪼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너무 귀엽네요 제법 금붕어 모양도 갖추어가고 색감도 조금씩 올라오고 보고 있으니까 뿌듯한 기분이 들고 흐뭇가, 흐뭇하기까지 흐뭇한것 같아요 치어빌은 현재 60, 30, 350조에 살고 있고 이파리 스펀지 여과기 두개와 이구 거리식 박스 여과기 한개 여기에 미니 큐브 여과기 한개를 추가해 주었어요 온도는 25도 정도 있었다면 지금 1도를 낮추어 줬어요 일부러좀 그렇게 했어요 먹이는 하루에 지금 제가 좀 아프다 보니까 좀 여러 번 줘야 되는데 자주 못 주고 하루에 세번 탈각 알테미아 푸디비트, 비트, 노보테, 레드스캔들, 그리고 새우왕에 있던 조개 물벼룩들을 잡아서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먹는 만큼 잘 싸고 요새 그래도 활동성도 좀 좋아 보입니다. 환수는 요새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일주일에 두세 번 어항 속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날아간 물을 보충해 주었다면 요새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와 함께 여과기 청소까지 함께 해주다 보니까 역시나 꼬리가 좀 상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힘을 내서 먹이도 주는 어, 횟수를 좀 늘려주고 어, 대신에 환수는 기존처럼 이틀에 한번 응가청소를 해주고 날아간 물을 그만큼 보충해주는 걸로 다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은 환경, 같은 양의 사료를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지금 제일 큰 애들은 엄지 한 마디 정도 크기라면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먹이량을 늘리는 것보다 소량씩 주는 횟수를 좀 늘려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태어났을 당시에 제가 조금 능력이 있었다면 생브라인 시램프를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보다도 좀 성장이 좀 빠르고 아, 그랬을 텐데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실지렁이나 냉장 같은 생먹이를 먹여주면 성장이 좀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 집사가 너무 가난해서 다양하고 좋은 만만 많이 못 사줘서 너무 너무 미안해요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여러가지 사료 맛있는 거 냉장도 사주고 브라인도 사주고 많이 많이 사줄게 먹는 만큼 많이 많이 싼 오란자 치어드 자기 몸보다도 긴 똥을 달고 오란다 연날리기를 시천 중입니다 아주 대박이죠 많이 먹고 많이 싸도 좋으니까 그냥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잘 자라주렴 오늘 죽을 힘을 다해서 영상 찍고 목소리 녹음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목소리 안 나오는데 정말 좋게 좋게 찍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아,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무럭무럭 자라주는 똥쟁이 오란다 치아들의 영상을 남겨놓고 샤크레이리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